유튜브 시청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혁 쿠입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어, 유튜브에서 이제 헤어 디자이너 쌤이 되었는데요. 저 오늘 어떤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지금 굉장히 어 일은 아니죠 늦은 시간이죠 거의 새벽4 시를 다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 오늘 제가 보여드릴 어 헤어컷은요 짧은 컷이에요 쇼컷 네 쇼컷 여러분들 얼마나 쇼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 아마도 요걸로 할것 같은데 욕심은 조금 부려서 1.7로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직 모델분이 안 오셨어요 모델분이 오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붕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바리강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1.7로 맞춰놓고 네, 손님을 맞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하다가 또 이제 쥐파먹고 그런 게또 삶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손님이 오기 전에 커트볼을 준비를 할 거예요 손님이 굉장히 이제 내추럴한 모습을 보이시죠? 머리를 아마 말려드려야겠지? 머리 감고 오지 않을까? 손님 이다리고 할게요 숙시간이 좀 늦네요, 손님이 선생님같이 하려면 약간 이런 거 한숨 꽂아줘야지 응. 오세요손님 아, 네. 네. 네, 일단 앉으시고요. 머리 네. 말려드릴게요. 아, 네, 네. 네 머리 말리고, 아, 머리 진... 말리고 해야 되죠. 네. 자, 어떻게 찬바람으로? 어, 아, 에 네, 뭐, 시간이 네. 지금 네. 새벽 4시거든요. 예, 예, 얘기했어요, 오프닝에. 아무런 바람으로 하나 해도 돼요. 네. 머리 많이 기으셨네요 예, 아, 지금 너무 많이 말려야 음, 되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살짝 말릴게요. 너무 많이 자라서 네 커트 좀 시원하게 하려고요 오케이. 쇼컷 어떠세요 쇼컷? 쇼컷이요? 네 6mm 갑니다 6mm? 일단은 저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1.7로 먼저 네. 해볼게요 네. 네. 네. 여러분 전문가와 상의가 이루어지고 전문가와 통행하에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집에서 아나시면 안돼요 아니요 네. 저는 선생님 네네네네 네, 네, 네. 저는 저는 여기 이쪽 길을 갈 거거든요? 어! 그래, 그래, 그래. 선생님 이쪽 길 가주시면 돼요 이쪽 길이죠? 예, 이쪽 길 자, 아무 가주... 곳이나 가주세요 아? 아무... 아, 쿼드포! 아... 아니, 저첫 손님이라서 오늘... 아, 예, 첫 손님이라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뭔데 이거 지금? 자좀꽉좀 <웃음> 좀 해주세요 오늘 머리를 많이 깎을 거라서 오케이 <웃음> 손 모시겠나요? 아니요, 좋아요 오케이 자, 갈게요. 안 <웃음> 뭐. 일단 옆머리, 일단 괜찮은, 괜찮은. 일단 이 정도 괜찮으니까. 갈게요. 어? 이렇게, 미, 아 이렇게 위, 잠깐만 아래스 위인가요? 아래스 위, 아 죄송해요. 어, 떨려 손. 어 괜찮은데? 머리가 쥐어뜯기거나 그러진 않지요? 네. 네. 아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형 멋있다 형야 저희 약간 톱블럭 느낌 톱블럭 톱블럭 느낌 어, 느낌. 어, 잠깐만. 어 가자 밖에 여기 이쪽 이렇게 묶게응와너 음, 음. 아, 마음 이상해 형 <웃음> 진짜 아 아니 형이 아니라 이제 선생님 오늘 아, 네어 옆에는 확실하게 제가 찍게요 선생님 변심 안요 네네네 단백질 좋아서 머리카락이요? 네. 먹으면서 하는 거죠? 아. 오, 시원합니다, 아직. 아, 어. 지금 미용컷이에요, 미용컷. 생겼네. 모래도 다 생겼어. 새... 자, 일단 중간정거 자, 음. 자. 어, 어, 형 너무 잘생겼다. <웃음> 뭐야, 너무 잘생겼어. 이거 봐봐요. 아, 잠깐만. 잠시만, 제가 커트를 좀 해드릴게요. 너무... 자, 너 어, 그거 재밌어? 어, 아니, 이렇게 <웃음> 재밌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기만 자르고 여기가 길면좀 아. 너무 이상할까봐 아, 형 아, 이상하게 그래. 나올까봐 그렇지 자. 야, 그거 나도 나도 줘요 자, 나야. 자, 자, 해봐 한번 너무 짧게만 자르면 돼 그래 그래 <웃음> 한번더 해, 한번더해한번더 해, 한번더해한번더 해볼까? 어 오케이 머리 자리 이런 느낌이구나? 어때? 시원하잖아 어너 오늘 다다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아니아니아 아니. 그리고 이제 저희자 저기... 이제 나머지는 형이 아. 직접 또할수 있는 아저씨 아 오케이 자 가자 어, 형 너무 잘생겼다 잠시만 이거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떼떼 좀? 그런가요? 어, 아, 길어 멋있어 멋있어 아 아직은 지금 뒤... 가줄만 어. 아저씨! 아저씨! 왜, 왜, 잠깐 멈췄어? 잠깐만. <웃음> 왜? 왜? 왜, 아, 잠깐만, 저기. 왜? 갑자기 실감 났어? 아니, 아니. 에이, 재미없다, 요 이제. 아, 그래. 어. 야, 늦었는데 빨리 같이 자야지. 그럼. 아, 나 앉아도 돼. 야, 야, 야. 천천히 해. 여기 끄고, 잠깐 꺼봐. 해를 응. 발라봐요. 형, 근데 이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이상하나. 그래? 응. 어. 너무 잘생겼지. 어때 이제 실감나? 오늘까지 실감 안 났지. 어. 머리 자르면 좀 실감나? 이제 이제 좀 실감이 나네. 응? 와. 아, 또 멋있네. 기다림 보람 있다. 그래? 어. 내 머리는 기현이가 깎아줄거야. 알겠죠 우리 동생들이 깎아주기로 하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형은 이제 창비 깎아줘야지.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오실거야. 아, 오케이. 오세요 선생님. 어. 좀더 짧아질거야 이제. 좀더 짧아질 거야, 이제. 음, 음, 음. 있어. 촬영중이잖아. 갑자기 고구마, 감자 이런거 먹고싶다. <웃음> <웃음> 나는 검은콩. <웃음> 응? 두상이 예쁘구나. 아니, 두상 괜찮지. 어. 네. 예쁘네, 두상이. 아, 거울 못 보겠어. 왜래나 그래, 너무, 너무 괜찮은데? 응? 너무 잘생겼어. 그냥 좀 순, 순, 착해, 착해 보이네? 응. 나 오늘 머리 자르는 느낌 처음 느껴봐 그냥 뭐싹둑이 어? 아니, 내가 내 머리 자르는 거. 아, 그 느낌은 어때? 이상해, 그게 진짜 이상해. 그니까 한 번도 없잖아. 응. 이렇게 문탱이 자고, 잘라본 적 없잖아. 그니까 그래도 형 메이크업 하고 응. 얼굴 미니까 좀 낫다. 어 맞아. <웃음> 그렇지. 어좀 봐주면. 어좀 봐주면 하네. 근데 형기다림 응? 보람 있다. 재밌었어. 괜찮았어? 어 응, 뭐. 재밌고 약간 기분 또 약간 느끼고. 그니까 이상하네. 남의 머리 잘라본 적도 없잖아, 요 없지. 그 느낌도 이상해. 그니까. 그래도그 어. 뭐. 바리칸을. 처음에 말해. 안 밀렸어. 어, 안 밀리다가 한번 딱 해서 뭉탱이가 딱싹승 내려왔을 때 어? 아, 그래 뭔가 실수한 느낌? 아, 너무 잘생겼다. 에이, 노잼이다. 아, 약간 검정콩 같고 그랬어야 재밌었는데. 가서 3mm짜리, 3mm짜리 밤. 면다 똑같은 밤풀이야. 아, 그치? 아이, 네. 김치. 아, 그거 쓰고 있는 게 웃기네. 여기 쓰고 있는 거 죽었어, 됐네. <웃음> 한번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언제 가지요? 모레 모래, 모레 가나? 이틀 밤 자고 가는 건데 응. 날짜로 따치면 내일이 뭐고. 그래? 아 그러네. 퐁클렌징으로한 응. <웃음> 번에 씻은 돼? 어. 아 샴푸를 씻어 이왕이면 샴푸를 얼굴로 해? 올인원? 한동안 배경화면 안 되겠다 오늘 배경화면 안 되겠고 면되지 주윤아 갔다 올 때까지 너무 귀엽죠? 이제 배경화면 할 거야 이제 야, 재밌는 거다 찍어놔야지 네, 아 어, 오늘 어 마지막 아, 입대 전 훈련소 입수 전 마지막 스케줄과 이제 머리까지 깔끔하게 어, 밀어봤고요. 머리카락. 아, 아 괜찮아, 즐거웠어. 태수한테. 네, 또 오늘 멤버들 아까 얘기했는데 멤버들이랑 또 즐거운 시간 보냈고 그리고 또 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 컨텐츠도 찍어놨고 이제 만편이 <웃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좀 가까이서 보여드려 아우 어, 잘생겼어 오늘 이제 새벽 4시가 넘어서 이제 저는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하늘아 있네. 응. 자고 싶은 거보다 그냥 친가 눈 클로즈업 되고. 아, 눈 잘랐어. <웃음> <야, 그죠? 웃음> 뭔가 다시 노머시로 돌아간 느낌이. <웃음> <웃음> 진짜... 아, 배경 한번 봐. 배경 해놨구나. 어. 아, 또 제일 더울 때가 아 아, 그러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더울 때랑 제일 추운 때만 피하라고 그러네. 추운 형, 밤도 많이 열리는잘 잤어? 어, 많이 잤어. 잠 와? 난 잠이 안 온다 생각했는데, 또눈 뜨니까 아침이다. 쟤 이렇게 꾸장겼네. 어, 이거, 이거 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눈 뜨니까 아침. <웃음> 나 생각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그냥 곧 자는 것 같아. 아, 근데 또 밥에 눈 감고 자는 게 쉽지 않아. 아까 무섭다고 사진 찍자. 아, 진짜 그러겠다. 밥을, 혼자 벗어줘 <웃음> 아니, 아사진니 <웃음> 아니, 가서 아니, 아니, 가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앞에서는 못 아니, 아니, 아니, 아그앞에서니 찍어. 아니, 아니, 밥먹아와아아 그거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찍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앉아 있는 거아않아 그도안좀 생겼지? 어, 생겼지. 그럼 <웃음> 비안 와서 다행이다. 아, 그치. <웃음> 비 아, 왔으면 얼마나 기분 수줍했을 거야. 정말. 그러니까 그게 진짜 크다. 아니, 좀 아쉬운 아, 게 있어. 그래. 여기 노래방 기계 설치해 주지. 그럼! 거럼 여기 노래방 <웃음> 기계 있으면 그거 안 해. 거기 수련이 아니야? 수련의 기계. 유스스텔 가는 느낌 아니야? 아, 수련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느낌 주게 네. 어. 아침에 펜크백 가는데 그리 많이 썼었는데하하하 <웃음> 지 건물이니까 두물이가 지금 봤어. 총장 건물이 어디서 왔어? 아, 오가날 줬어. 어 스위트룸. 오늘 저녁에 생선 가스 나온대요. 아니럴 수. 네. 어? <웃음> 그거 어떻게 알아? <웃음> 그거 드럼 나와 원래. 그런 게 있어? 사이트 드럼 나오잖아. 돈 가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선 가스도 가스는 가스니까요. 아, 생선 어, 가스. 요즘에 생선 가스가 더 좋아. 좋아해? 어. 야, 어. 형. 어? 형 맞춰서. 상관없이 나오는 거야. 형 온다니까. 저녁으로 생선카스 나왔네? <웃음> 아, 아, 그런 걸 올려놨어. 아. 아, 진짜. 타르타르 소스도 주나? <웃음> 네. <웃음> 타르타르 소스 좋아하잖아. 내가 어제부터 계속 똑같은 노래가 맴돌아서 지금, 아, 이거 누구 노래였지? 이러고 지금 찾아봤는데 유나님 기다리다거든? 가서 그냥 눈물 나니까 한번잖 아, 이게 진짜 그냥 몸베베 가사야, 이거. 그리고 형 여기 이 가사가 제일 좋아. 아, 진짜. 하루 한 달에 그렇게 일년에 오지 않을 그대를 알면서 또 하염없이 뒤척이며 기다리다 기다리다 잠들죠. 이 중에 하나 알겠어요. 알겠어. 어, 뭐야 이거 나 가져가? 어. 아니 내 사진. 이 중에 형이 그... 가서 나 생각하라고 또 하나 아, 오케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치. Yeah. Yeah. Yeah. 아, 그노래구 가사 yeah. oh, wow. 아니 노래방처럼 맞 <웃음> <내> 선물 <웃음> 어. 형, 아니, 이거 하자. 아. 이거거야 네. 양궁할 때 yeah. 형이 왜안 안 먹냐고. 안안 어? 안 주면 화내잖아, 그거야. 아, 나, 나, 나. <웃음> 어, 그래, 고맙다, 야. 어. 나 집에 있어서 챙겨왔어. 잠깐. 네, 네. 그리다 만나요. 저거가 자기 뭐 여자친구나 뭐 이런 사진들 보면서 막그 같이 쓰는 사람들한테 자랑하거든요. <웃음> 원래는 이제 뭐젊은이를 같이 가고 그런다고 했을 때 너무 멀기도 하고 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 그다음는 사람들 많은 니까 나도 보면 경기도 빨아야 된다.